안녕하세요. 3 d 펜장인최셔입니다아 오프닝이 아니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참룡 디노발드입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 사람들이 티라노 같은 공룡을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이런 티라노 형태의 수룡정을 참 좋아합니다. 다른 몬스터들이 졸렬하게 브레스만 쏘고 이상한 기교를 부릴 때 거의 대부분을 육탄전으로 싸우는 거 보면 아 이게 진짜 괴물놈들이지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죠 그리고 오늘 만들 디노발드는 이수룡종 중에서 아주 독보적인 육탄전을 벌이는데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칼같이 날카로운 꼬리로 마치 투기장의 검투사 같은 움직임과 공격을 해대는 게 이게 수룡종이다라는걸 직접 몸소 어필했죠 그럼 개인적인 감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만들 디노발드는 여러모로 빡셉니다. 오늘 작업은 총 3단계를 거쳐서 진행할 건데요. 먼저 1단계 밑작업에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데 저 불타는 꼬리를 위해 클레이가 아닌 다른 재료로 먼저 손을 볼 거고요. 그리고 2단계 조형작업에서는 디노발드의 비늘의 형태나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외형적인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작업에서는 비늘 광택에 맞는 도색과 간단한 배경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이 들어갈지 대충 알았으니 바로 본작업에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그럼 밑작업부터 시작해보죠. 꼬리에 불을 켜려면 전원이 있어야 하니까 일단 기본 회로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LED를 붙일 차례인데 꼬리 길이만큼 라인형 LED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줄자로 길이를 재고 똑같은 길이로 라인형 LED를 잘라서 붙입니다. 참고로 꼬리 면적이 생각보다 크니까 양면으로 두 줄씩 총네 줄을 붙여줘야 합니다. 만약 나는 빛이 더 강렬하게 났으면 좋겠다 싶으면 두줄 정도 더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꼬리 안에 다 들어간다는 전제야 할 말이죠. 이제 기본 회로를 연결할 차례인데 먼저 배터리나 DC 컴퍼터는 이후에 모델링 하는데 방해되니까 디노발드 뱃속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끊어지면 상당히 수정하는데 골치가 아프니까 끊어짐이 없도록 잘 확인하며 LED와 연결해주면 회로 끝입니다. 연결도 확실히 됐으니 글루건으로 LED의 빛이 잘 퍼지도록 꼬리 전체에 잘 발라준 다음에 꼬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체형 작업이 들어갑니다. 디노발드를 포함한 모든 수룡종들은 기본적으로 티라노의 골격과 비슷한 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료를 찾아볼 때 티라노의 해부학도를 찾아보는 게 만들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몸체까지 다하면 이제 꼬리를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꼬리는 클레이로 못합니다. 클레이는 투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꼬리 전부는 3D 펜으로 할 예정입니다. 먼저 평면으로 꼬리 모양을 잡은 다음에 이걸 그대로 몸체와 이어붙이고 드라이기로 휘어진 꼬리 라인에 맞게 똑같이 휘어줍니다. 라인이 어느 정도 맞춰진 다음에는 꼬리의 두께를 늘려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V자 형태의 뼈대를 만들어가면서 꼬리의 뼈대를 입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면을 다 채워주기만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노발드의 칼날 꼬리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3D펜으로 만드는 작품을 보셨다면 이게 말은 쉽지 상상 이상으로 오래 걸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빛나는 칼날이 달린 디누발디를 원하지 않으면 부디 그냥 클레이 쓰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몇십초 걸렸지만 이틀 걸쳐서 면을 다 채웠습니다. 이제 면도 다 채웠으니 클레이로 조형 작업을 들어가도 될까요? 아.. 어림도 없죠. 저 울퉁불퉁한 면을 인두기로 다듬어야 하니까요. 인두기로 다듬을 때 팁이 몇개 있다면 첫 번째는 기존에 쓰던 적절한 온도보다 더 높게 해서 그을린 자국을 많이 내도 좋습니다. 왜냐면 하 불타는 꼬리가 컨셉이기 때문에 그을린 자국도 컨셉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찌됐든 저것도 하나의 칼이기 때문에, 날이 아주 서도록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럼 모든 면을 인두기로 다듬었으니, 이제 클레이를 만져도 될까요? 아, 그럴리가요. 날이 더 서도록, 이번엔 그라인더로, 한번더 갈아줍니다. 칼날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검도학원에서 만졌던 칼이 떠오를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잘 갈아줍니다. 또한 인두기로도 완전히 다듬지 못한 부분도 같이 잘 갈아주면서, 깔끔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꼬리의 표면이 다 되면, 이제 도색을 할 차례입니다. 고열로 달궈진 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를 노란색으로 발라준 다음에, 포인트가 될 부분만 빨갛게 칠해줍니다. 사실 여기서 색이 더 들어가야긴 하 하는데 모델링이 일단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 이대로 적당히만 해놓고 나머지 보정작업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핵심인 꼬리가 어느정도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럼 슬슬 밑작업의 마무리를 지으러 가볼까요? 마지막 밑작업은 매우 간단합니다 색깔을 맞춰서 피부를 덮어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배 부분의 피부색과 등쪽 부분의 피부색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먼저 배 부분에 피부를 바른 다음에 등 전체에 빨갛게 덮어주면 밑작업은 끝입니다 이제 1단계가 끝났습니다 화려한 칼날부터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죠 이제 2단계 조형작업으로 넘어가보죠 먼저 핵심 부분인 머리부터 만들어줄 것인데요 아르턱부터 시작해 이방과 이빨을 만들어준 다음에 아르턱이다 되면 위턱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머리에 그대로 얹습니다 여기에 눈알이 들어갈 자리를 만든 다음에 잠깐 머리가 굳는 동안 등 라인 전체를 가로지르는 갑각을 해보죠 참령이라는 칼같은 컨셉 덕분인지 갑각도 칼같은 간격으로 칼날같은 모양으로 두줄라인인데요 당연히 날카롭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 도구로 각질의 자국까지 넣어서 좀더 생생한 느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머리까지 가로질렀다면 아까 만든 눈구멍에 안구도 넣어주고 머리 전체에 클레이를 붙여가면서 머리 형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는 바위는 물론이고 디타임도 씹어 먹을 것 같은 날카롭고 튼튼한 각각이 자리 잡고 있으니 이 점도 잘 참고해서 각각도 채워나가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늘을 덮어야죠. 먼저 비교적 야들야들해 보이는 복부 비늘부터 시작할 건데요. 가운데 복부 라인부터 목 라인까지 직사각형 의 비늘로 크기 이어나가다가 옆 라인부터는 타원형으로 크기를 점차 줄여가면서 복부 전체를 채워나갑니다. 여기서 다리로 이어지는 부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크기는 쌀한쪽 같은 크기로 비닐을 붙여나갑니다. 이렇게 점차 안쪽 부분이 다 채워지면 바로 꼬리 쪽으로 넘어갑니다. 꼬리는 아래쪽에 칼날 같은 각각을 먼저 달고 양옆으로 기준이 될마른모형 비닐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일렬로 점점 작게 빠지다가 아래에 붙인 각각과 양옆의 비닐 사이의 공백을 똑같이 마른모형 비닐로 채워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준 비닐 라인을 만들고 양옆으로 점차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연습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비닐 마스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등쪽 각각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빨간 비늘이 파란 각각에 가까워지면 비늘도 맞춰서 아주 작게 파란색으로 바꿔서 붙여줍니다. 다음은 두 줄로 갈라진 등 각각 사이로 비늘을 붙여야 하는데요. 앞서 했던 것처럼 길게 메인라인이 되는 비늘을 붙여 양옆으로 빨간 비늘을 확장하다가 파란 각각이 가까워질 때 파란 비늘로 바꿔주면서 등을 타고 올라갑니다. 물론 빈틈이 보이면 보기 안좋으니까 틈새가 없도록 모양을 잘 맞춰가면서 붙여줍니다. 다음은 옆구리를 할 차례인데 골반을 가로질러서 마른 모양 비늘을 붙인 다음에 여기부터는 조금 중요합니다. 한 줄은 마른 모양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는 각각에 맞춰서 라인용 비늘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다리 타기 게임이 떠오른 듯한 형태의 비늘 패턴을 반복하며 붙여 옆구리를 채워나갑니다. 이래서 아까 등각각을 붙일 때칼 같은 간격으로 붙인 거죠. 그리고 이걸 다 붙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자로진 듯한 깔끔한 행렬에서 느껴지는 온갖 히어를 말이죠. 이제 다리 비늘을 할 차례인데 허벅지 뒷부분은 라인형 비늘로 몇줄 붙이다가 그리고 한 중간쯤 왔을 때 이번엔 파란색으로 비닐라인을 만들고 양옆에 빨간 비늘을 붙여 허벅다리를 감쌉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도 등처럼 파란 비늘이 한줄더 있으니 앞서 했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되 파란 비늘이 더 날카롭게 보이도록 각을 잘 세워서 정렬한 다음에 바로 종아리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색이 완전히 달라서 여태 했던 것처럼 색을 번갈아 감을 쓸 필요 없어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되는 비늘도 한 줄뿐이라 더더욱 편하죠 윗부분을 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발목까지 내려간 다음에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붙이고 비늘로 발톱 안쪽을 감싸면서 발목과 잘 이어지면 다리 끝입니다 그럼 사반신도 끝났으니 바로 상반신을 마무리해봅시다. 수령 중에 모티브가 되는 티라노가 팔이 앙증맞듯이 디노발드의 팔도 아주 앙증맞게 작은데요. 비늘도 역시 과하게 복잡한 배열의 비늘이 들어가지 않고 손톱부터 타원형 비늘로 올라가다가 어깨부터는 마름모형 비늘로 바꿔가며 팔을 덮어갑니다. 이렇게 어깨부터 쭉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목라인을 갈아타는데요. 여기부터는 추가적으로 파란 비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머리까지 쭉 이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라 해도 배열을 지켜주는 건 당연한 거 아시죠? 이제 마지막 조형작업의 피날레입니다. 머리는 아까 목 부분과 이어지는 턱과 아까부터 계속 이어온 등 그리고 양쪽 목비늘 라인을 이어나가며 머리 전체를 덮어주면 끝입니다. 이번엔 여태 했던 작품들처럼 날개가 없어서 금방 끝났네요. 그리고 비늘을 여러 번 경험을 하고 나니 퀄리티도 상당하고요. 그럼 이제 이 화려한 조형물을 100% 살리기 위해 마지막 단계로 진입해보도록 하죠. 마지막 단계는 보정작업입니다. 우선 현재 완성된 디노발드는 클레이 2기의 선명한 색채가 남아있어 아쉬운 퀄리티가 약간 보이는데요. 이를 약간 조정하기 위해 에나멜 페인트 그것도 금속 느낌이 날수 있도록 메탈릭 도료를 약간 섞어 잔잔한 광택과 음영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의 갑각이나 비늘은 진한 메탈릭 블루 색깔로 붉은 비늘보다 더 진한 광택을 줘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그리고 도색 작업에서 빛나는 부분의 꼬리색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으로 도색해 완성합니다. 어때요? 도색하고 나니까 아주 생동감이 넘치죠? 이게 바로 도색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노발드를 바닥에 고정하기 위해 아프겠지만 발바닥에 철사를 받고 그대로 바닥과 연결해 한번으로 만들어줍니다. 스위치나 충전 단자는 바닥판에 완전히 고정시킨 다음에 코르크 클레이로 흙바닥을 만들어 완전히 덮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검은색 클레이로 덮어 깔끔하게 정리하고 맨 흙바닥이라 바닥이 밋밋하고 단조로우니까 풀을 바르고 코르크 파우더를 솔솔 뿌려 녹지로 만들고 파슬리 같은 풀도 몇개 기얹어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기다란 잡초도 몇개 붙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의 트레이드마크만 붙여주면 참용 디노발드 완성입니다. 의칼날을 지닌 검투사 참룡 디노발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매번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런 투박한 멋이 수룡종 몬스터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이들이 공룡에 대한 환상을 좋아하는 이유랄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런 수룡종 몬스터를 좋아하는 이유도 혹시 약간의 동심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살짝 추측도 해봅니다 이번 작품은 3D펜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반, 기대반 같은 마음으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매우 다행이네요. 또한 여태 만들었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깔끔한 비늘 배열이 나와서 야, 드디어 내가 비늘을 제대로 마스터했구나라는 희열과 진짜 그동안 지독하게 비늘만 만들어냈구나라는 씁쓸함이 동시에나아 감정이 매우 복잡하네요. 그래도 발전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동안은 몬스터헌터 작품에 도전하며 저의 도전의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 멋진 작품을 선보이며 여러분들께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